야이 라인하이트 견디는거 아니야? 야견뎠지도 모른다 마력 돌아온거 아니다 지금 삼성이 우선시됩니다 조식 조식 조야 견뎠다 야야 야, 견뎠는데? 나 모르겠다 버텨도 못 죽여요 쟤 불사토 받는다 짜크닥야 우와 이걸 버텨 버티... 와 이거 누구 누구 지금 뭐하는데? 이게 세계강 최강제 싸움이었나? 이거 뭔데? 자, 하이, 쿠, 반갑습니다. 오늘 도장 깨기 콜라보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연멜이 우리가 좀 약화에 있는 사이에 콜라보 캐릭터들이 그렇게 사기를 쳤다죠? 우리 일곱 개 대제 세계관을 다 집어넣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메인 매치는 라인하르트전이라고 생각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보 도장 깨기 첫 번째 매치, 라프타리가 아까 나와 있습니다. 야, 라프타리 패 사기 칠때 이거 세돈는꽤 세거든요? 궁금하구요 두두아 근데 피를 많이 깎아놔가지고 피를 많이 깎아놔서 쇠도의 풀딜은 안나오겠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촥 촤싹 47000그 정도면 잘했다 야그 정도면 잘했고 어? 궁이 벌써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폐를 사기치는 쪽에서 하는 일인데 이게 야 이거 잠깐만요 이게 꽤 쎘거든 이게 방어력 비례라 가지고. 뽕! 와, 아니구나. 오, 씨, 깜짝이야. 여기, 여기, 콜라보 도장 와서 이안 예, 찌발리면 등이 묘해진다. 뽕! 오케이. 28만 하면서. 그럴 일은 없다, 고수영이라면서 졌으면 최대의 수치다. 이러면서. 이거 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 분위기. 자, 교수들은 다음 매치, 밀림 나바가 나와 있습니다. 사기를 칠 경우, 오, 고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치명 잘 터지면 굉장히 셀수 있는데요. 삼성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 오마나. 아, 크당,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자, 요거, 딜한번 기대되시죠? 이기는 건 어차피 기대되나 안할 거고. 자, 딜한번 보자. 자, 굉장할 수 있습니다. 빠바박! 그... 어? 뭐..뭔데? 뭐, 뭐야 뭐가 방금 좀동그룹이좀 다른 느낌의 갈고리가 올라오네 갈고리는 갈고리인데 다른 느낌의 갈고리였다 <웃음> 치명이 하나만 터졌어? 한탄해요 어... 치저치방도 잘 빠져가지고 자 계속해서 나오는 쿠사나기 쿄입니다 쿠사나기 쿄가 꽤나 강자를 궁으로 빵 때려서 이겼던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도 있다고 했지 뭐그 뭐 이상은 크게 뭐 느낌이 없네요 어, 안 죽었어요 왜좀안 죽더라 점화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효는 점화를 참잘 붙인다 잘 붙인다 지난해 누고했어요3 3만 터지면서 일찍 루 컨텐츠로 변질되고 <웃음> 있습니다 표가 코가 부서졌네자 <웃음> 계속되는 다음 매치에 램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이 램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딜이 나오고 하거든요 딜이 나온다고 뭐 탄탄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징폭인데 지금 버프 일단 한 개입니다. 어, 만사천. 암멜이 요런 느낌이었는데 그죠? 어, 안 죽을 것 같아요. 안죽 한번 버텨가지고 또램또 또 대단한 게 궁을 또견질 잘해요. 필살기 스킬로크 사단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있다. 사만 나왔다. 그래도 사만 이렇게 이게 무슨 이게 지금 뭐 애들이 지금 장난하나야? 콜라보 도장 무섭지 않았냐? 콜라보 도장 되게 무서웠는데 왜 이렇게 수납이 이고 이거 오늘 계속해서 갑니다. 마무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들이 들어가게 되겠고 호도도독 도스박 치고 있고요 마무르 스킬이 요렇게 밖에 안됐네 호도도독 자그마무르가마무가 호기 살잖아 이번에 이번에 살면 난리 난다 궁 엄청납니다 슬라임 깔아본다 자 여기서 연맬이마무르를못 죽인다 야 이게 콜라보 도장이야 아 근데 진정한 말이기 돌아온 상태고 일성밖에 안 떴고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도도도도야 이거 못 죽겠다 야야 이봐봐 이이르다니까 이게 이게 이래요 이게 들어갑니다 팡 콜라보 도장이 진짜 찌밥인줄 알았다 깜짝 놀란경우 많아요 짜끄닥아이고 뭐고 이거 뭐아 뭐뭐 뭔데 뭐 29,000이 야짜그닥 했는데도 이게 아무래도 이게 연옥의 굴레 3개가 잘 버텨내줬고 약하게 들어가면 슬라임도 약하게 깔리니까 <웃음> 긴장감도 없어 질 뿐에 자요번 매치에 밀리아가 나와있습니다 에밀리아 대연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에밀리아의 어떤 빙결을 연일이 마력이 돌아올 때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이 좀건점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삼성 빙결이 떴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동 불가가 일단 최우선시 된다는 법칙에 따라 에밀리아판이 좀 배속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빙결 쓸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음. 에밀리아가 궁이 나가고 싶겠지만 AI 법칙상 이렇게 된다. 왜말이지 음. 최후의 마력이 안 돌아왔어요. 최후의 마력이 안 돌아온 이유가 빙결에 딜이 포함되지 않아서 저연동의 굴레를 까지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파크당 빡 <웃음> 이 에밀리아가 이게, 얘가 이게 한 번씩 이 도라이라니까, 이게? 이 도라이라니까, 에밀리아가? 이, 지금 에밀리아전에 대한 스토리를 확실히 말씀드리면 생방 중에 진행 중인데, 에밀리아랑 처음 만났을 때, 에밀리아가 삼성 빙결를다 궁을 써가지고, 오토 눌러가지고 궁을 써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게 아니라 다시 하자 해가지고, 연메이랑 해가지고, 이성 빙를 쓰다가 연맬의 여동 을 뺏본 거야. 그래서 연매이최후의 마력 돌아하면서 빙결 풀고, 연매이 궁이 나갔고요. 재촬영을 한번더 들어간 여기서는 빙결를 썼는데, 이번 빈결이 딜이 없는 빈결이어가지고 에밀리아 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싸웁니다 이 둘은 그런 식으로 싸운다야이 희한한 싸움이네 이거는 한판 2승이 된 거야 그죠? 또 이렇게 되게 되겠고 이게 에밀리아 빈결에 딜이 좀 들어가 있어야 최후의 말을 뽑아주는데 그게 일상 빈결로 계속 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노? 확실히 에밀리아 가이겼죠 이거는. 어, 이거는 이제 채팅장에서도 에밀리아가 이겼다. 요둘 싸움이 진짜 되게 헷갈렸었어요. 볼만 했습니다. 에? 자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사실은 콜라보 도장에 끝판왕 두명중한 명인 나오후미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에밀리아가 끝판왕인가? 에밀리아 콜라보 도장 끝판왕 같아. 돌았어 <웃음> 근데 여러분 진짜 에밀리아가 도장 게임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랭킹전에서 요 진화 메타에서 1위한 되게 에밀리아 들어있었어요. 야, 방금 이 끝났분했나? 아아 임마. 부활 한번 있어요. 맞아요. 공격기 우선시 돼서 스킬이 나가게 됩니다. 독독독독독독.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나가게 되겠죠? 쾅. 야, 나오이야네가 이길 상대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약간 느낌이 있거든? 에밀리아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막 채팅창이 시끄러울 정도로 굉장한 박빙이었거든? 근데 니는, 하하하. 니 뭐하는데 지금? 장난하나? 수고했다 야, 수고했다. 참 쉽네요. 예, 진행이 쉽다, 내가. 자, 오늘의 메인 마취. 라인하르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어쩔지 모릅니다. 서로 패는 깔끔하게 사기를 안 쳤어요. 아, 보기 좋은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라인하르트는 또 이게 개성이 로또가 뭐가 됐지 회피 떴어요 회피 좋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뜬 거고. 보자. 이게 12% 쇠도 14% 절단. 일단은 개수가 높은 게 무조건 우선시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고. 꽉 툭툭툭툭 자만 나오고 있습니다 만 여기서도 1성이 다니기가 우선실에서 나가게 되는데 회피에요 도도도둑 회피 성공 자, 근데 진정의 마르기 돌아왔고요 뭐고? 불사 째자불 불사뜬 상태자이성기가 나가게 됩니다 아무런 직다 하셨습니다 예, 이거 모릅니다 아직 불사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게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는 궁을 받았어요 야 이게 오늘? 야 이게 이변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게 지금 꽝 40만이 아, 터졌는데 안 죽었어요. 40만이요. 이제 것 중에 제일 세게 때린 것 같거든? 야, 40만 때린데 안 죽었어. 그러나 연매에겐 브레이크가 있다. 자, 파크당 검성이가 엄청 세긴 한데요. 브레이크가 있다. 자, 5만 6천 밖에 안 나옵니다. 자, 삼성이 우선시 되죠? 삼성 가도록 합니다. 부원 뚝뚝뚝뚝. 오, 회피? 야 이번에 회피 또 붙었네요. 야라이하르트가 어, 그러면서 자기 지금 이번에는 모든 능력치 증가가 붙었어요. 자, 이성하게 되겠고요. 라이하르트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빡! 싹깍! 푹 복복 스카우트 삼 진정한 마력 나왔고요. 모든 능력치 증가라 가지고 버틸 것 같은데. 확 두두두두두 버피 버티, 잘 버티죠? 버팁니다. 버팁니다. 와 이게 이봐봐 이게 끝판왕은 역시 라이너이트야. 자이번엔는 쭈피 증가입니다. 쭈피. 근데 엿매리 패를 하나 지금 사기를 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웃음> 라이너이트야. 쭈피 같은 가하다가니터피뿐진대쭈피 터진대. 구두두두두 빡! 와, 아니, 이거 뭐고, 저 피가 뭐 시큼었노? 지금 피 트집을 했지. 불사! 야, 이거 미쳤다! 야, 라이너한테 미쳤다, 오늘! <웃음> 야 대박이다 여러분 야 이정도 결투는 쉽게 볼수 있는게 아니에요? 이거 봐봐 진정한 마력 상태에서 궁을 때리는데 이게 안죽는다 야이 라인이 방송을 안해 이러면서 방송을 알아 38만 9000는데 안죽고요 야 라인하르트야 아니 돌았나? 와이 자식이 미친놈이에요 진짜 자크닥 하면서 이 브레이크 아니었으면 뒤집어질 수 있는 장면도 몇번 나온 것 같고 자 그러나 자 회피자 이번에 개성이 다 떠가지고 자 회피로 버티고 있고요 삼성 떴는데 자 이번엔 뭐 봤습니까? 자크닥자 주피 주피 상태에서 쓸수 있어요 푹스컥 푹푹푹푹 응? 브레이크가 있어서 56,000인 것 같고요 누구 둘이 이렇게 멋지게 싸워나 자 와, 12만 자 라인하르트 뭐고 디버프 면역 드디어 쓰레기 한번 떴네 라인하르트가 드디어 죽을 때가 됐나 봅니다 깡깡 까 크다 자 21,000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야 이거 라인하르트 견디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라인하르트 견디는 거 아니야? 야견뎠지도 모른다 마렉 돌아온 거 아니다 지금 삼성이 우선시됩니다야 견뎠다 야. 야, 견뎠는데? 이거 버티면? 나 모르겠다. 버텨도 못 죽여요. 쟤 불사 또 받는다. 자, 그닥 야, 와, 이것도 버티, 와, 이거 누구 누구 지금 뭐하데 이게 세계강 최강제 싸움이었나? 이거 뭔데? 누구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각 잡아주나? 못 죽여요? 불사입니다. 못 죽입니다. 브레이크 있어서 못 죽입니다. <웃음> 너희 왜 그래? 이러면서. 끝이다. 이러는데, 너 너희랑... 끝이 아니야. 불사 받았잖아. 아! 드디어 끝났네 야 이거 못 견딜 것 같아 지금 주피 상태거든요 자 이거 끝날 것 같습니다 호도도도도 빡안 죽었다 야 이거 뭔데 먹고 이거 불사였나? 아닌데? 아까 불사 없었는데 지금 불사 받은 거잖아 야 누구 뭐하는데? <웃음> 와 예상이 안된다 이러면서 <웃음> 야 이거 이번에 못 죽입니다 진정한 마력 돌아왔거든요 진정한 마력인데 못 죽여요 근데 궁 준비했어 또야 이거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8만 0천나오는데 살았어요? 살았고요 야 이거 얘네들 그래, 3개입니다 3개 팍 촤악 촤악 촤악 야, 나, 나 모른다. 야, 야, 형. 야, 이거 아무도 예상 못한것 같은데? 이게 뭐고? 역시 조건부 최강자. 조건부 최강인 같아요. 진짜 각이다. 미쳤다. 라인아르트 지렸다. 라인 로또다. 불사 더럽게 많이 떠네. 최고의 명경기다. 로또 사러 가자. 유튜브 각이다. 잘 봤습니다.